화성산업은 대구 동구 신암재정비촉진지구이 구역에 짓는 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드림의 일부 자녀 세대를 선착순 분양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드림은 지하 3층, 지상 최고 15층, 총 1458가구 규모인데 전용면적 39, 59, 75, 84A, 84B, 1 1 1일로 설계했다. 화성산업 관계자는 대구의 미분양 물량이 급증한 데다 주택가격 하락으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지역 주택시장도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조정대상 지역 해제 등 규제 완화, 대출 완화, 양도세 중과유예, 종부세 부담 완화 등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게 되면 내집 마련의 문턱은 낮아지고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갈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최근 시멘트와 골재등 건설 원자재값이 상승하고 수급대란, 인건비, 토지비 상승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수요자라면 이미 분양가가 결정된 기분양 아파트를 선점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래서 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드림이 규제화나 원자재값 상승 등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화성산업은 기대하고 있다. 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드림이 위치한 신남재정비촉진지구는 대구동부 신남1동과신남4동 일대 76만 6718부지의 주택정비사업 6개의 재개발사업과 한개재건축사업이 진행중이고, 노후주거시설을 철거하고 동부의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프로젝트이다. 동대구역세권을 중심으로 약 8천가구에 달하는 신흥주거타운이 형성될 예정이어서 향후 대구를 대표하는 도심속 신주거타운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역, 부동산 전문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위축된 매매 심리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며, 합리적 분양가를 내세운 동대구역 센텀 화성파크드림은 입지, 비전, 품질, 가격까지 탁월해 미래 비전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본다. 고했다. 대구 아파트 당첨자들마저 계약을 잇따라 취소하면서 미분양 물량이 쌓여가고 있어요. 지난 19일 대구에서 최근 아파트 분양을 마친 한 시행사 관계자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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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 당시 GS건설 자회사인 자이에스 앤디가 시공하고 대구의 중심지인 수성구에 들어서면서 관심을 끌었으나 고전을 면치 못했다. 또 지난 2월 대우건설이 공급한 달서 프루지오 시그니처도 993가구 모집에 856가구가 무더기 미달됐고 동부건설이 분양한 수성 센트레빌 어반폴에는 지난 3월 310가구 모집에 35가구만 분양됐다. 대구에서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급증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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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등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 대상 지역 해제 등 대책이 필요하다. 고 전했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분양가 문제로 갈등이 잇따르자 윤석열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개편하기로 한 가운데 개편안에 담길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은 새 정부의 첫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상대적으로 조합에 유리하도록 분양가 산정 방식을 개선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분양가상한제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비사업의 특수성으로 네.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비 형태로 분양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이주비와 조합사업비 금융이자 영업보상, 명도소송 비용을 가산비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현행 322개 상한제 대상 지역을 집값이나 정비사업 유무 등을 고려해 일부 가감하는 방식으로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제시한 가격으로 분양가를 책정해야 된다. 토지비를 공시지가에 맞춰 책정하고, 건축비도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참고해 산정해야 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3일,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가장 먼저 손봐야 할첫 번째 제도, 라며, 6월 이내로 개선안을 발표할 것, 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인근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 아파트의 가격을 관리해 수분양자들에게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시공사가 분양가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라며,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한 번에 폐지하기에는 부작용이 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 지나치게 경직된 운영으로 현재의 분양가 상한제로는 조업원 이주비도 반영이 안 되고 원자재 가격 인상이 반영되지 않아 누가 봐도 시공할 수 없는 그런 가격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것은 문제. 라며? 국토부는 6월 지나치게 경직된 부분을 고쳐 좀더 시장의 움직임과 연동될 수 있는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고 6월 이내에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을 발표하려고 다른 부처들과 협의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올해 서울에선 신규 주택 공급이 뚝 끊겼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서울에서 분양된 가구수는 총 3390가구로 연초 계획한 상반기 분양 예정 가구수 1 4 4 4 7가구에 23.5%에 불과했다. 둔촌 주공을 비롯해 서초구 신반포 시보차 은평구 대조일구역, 서대문구 홍은 13구역 등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은 모두 상한제 개편 이후로 일반 분양을 연기했다. 또 내달에는 네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직방에 따르면 6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17,167가구로 5월 26,221가구 대비 약 35%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 6,175가구 11개 단지, 지방에서 1만 992가구 19개 단지 가입주를 앞두고 있다. 수도권은 경기 3,170가구와 인천 2,707가구에서 입주 물량이 각각 58%, 65% 줄어든다. 지방은 2018에서 2020년 활발하게 분양했던 당시 사업장들의 입주 시기가 도래하며 전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대구 3,883가구가 가장 많고 전북 2 3 0 0가구이 뒤를 잇는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주 5월 9일 기준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 값은 0.11% 하락했다. 재건축 아파트가 몰려있어 개발 기대감이 큰 서울 강남권과 용산구는 상승세를 나타냈다. 서초구와 강남구 아파트 값이 올해 들어 각각 0.40%, 0, 0 2 6 올랐고 용산구도 0.24% 올랐다. 부동산 시장에선 내달 기본형 건축비 상향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이 맞물리면서 일반 물량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서울 기준으로 현재 시세의 60-70% 선인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가 오른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심사 기준이 새롭게 마련되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속도가 붙고 주택 공급 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권대중 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는 취지는 건설업계의 지나친 폭리를 막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 서민과 청년층의 주권 안정 및 집값 안정화에 있다. 며, 다만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누르면서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고 수급불 균형에 따른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다. 고 진단했다. 권 교수는 아직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규제 완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로 민간 분양과 주택 정비 사업이 속도를 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이라며 새로운 분양가 산정 기준이 나오면 일반 분양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조합과 지자체 시행간 분양가 협의가 재개될 것 이라고 진단했다.